안녕하세요. 저도 뭐 족구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낚시 같은 경우는 좋아서 보트까지 구입을 해서 낚시를 하고 다양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트를 사서 몇번 죽을 뻔했죠. 사실 우리가 태풍이 오고 나면 뒤에 노을이 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의보가 해제가 돼서 못 모르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왜 그때 고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너울이라 뒷바람들이 아직 잔여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고 그 뒤에 잔해들이또 남아있고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또 마찬가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 상황들도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대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가 뭐 끝났다. 대구는 생지옥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을 했는 분들, 어, 너무 장에 간다고 걸음내고 장에 갔는 분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사실상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주택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분들 계신데, 제가 조구하는 거는 다 아시죠? 조구 채널에 마찬가지 제가 좀 올려놓고, 형님 좀 보셔라. 해도 뭐 보도 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뭐 결국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를 좀 봐도 어쩔 수 없죠 자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노력한 만큼의 모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상가주의 아파트도 주식하고 동일하죠 동일하다 보니까 올랐다 내리다 를좀 반복하는 편인데 뭐 비쌀 때 팔고 가기 내렸을 때 사고 뭐 그런걸 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대부분 아파트 공급이 어마어마다 하 하는 건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렇게 다뭐 표나 뭐 어플이나 다 나와 있는 거고 사실상 뭐 대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셔도 다 나와 있는 건 올려드렸는데 현재까지 지금 아파트 입주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마찬가지 취소를 많이 하는 사례들도 있고 시기를 늦추는 사례들도 있고 앞당기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관심 있게 너무 보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여기저기 유튜브 다니시면서 뭐 보는 거는 좋겠지만 사실 아파트는 더 이상 제가 뭐 논의할 것이 크게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뭐 얘기해 드릴 것도 크게 없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 분양을 여기저기 조인을 하면서 기다려보는 사례인데 아직까지 현수막으로 해서 거래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억대 아파트들은 내려도 크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올라도 예전처럼 그래 오르지 않겠죠 오를 만큼 올랐는 게2 3억이고 3 4억이기 때문에 더이상 그 크게 오르지도 않을 분들은 내려도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왕이면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 옛날을 생각해서 원가 개념에 어 상승했는 폭만큼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지금 점차적으로 내릴 것이니까 뭐, 유튜브 보고 기사 본다고 될일을 아니고 팩트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때문에 옛날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자살했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기가 틀리죠. 그때는 뭐 유튜브가 이만큼,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가 이만큼, 활발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매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뭐 그런 극단적이 까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아파트 내, 아파트는 내렸다 올랐다 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뭐 대구에 더 이상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가격은 내릴 것이라는 것은 뭐참모한사실이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아파트 구입을 얼마나 저렴하게 하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계속 물어봐 봐야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급하면 사시고요. 급하면 파는 겁니다. 뭘 저한테 물어갖고 뭐 정확한 확답을 뭐 바랄 수 있는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뭐잘 모르죠. 저도 뭐 통계를 가지고 아니면 제 현장에서 보는 걸 가지고 제 주변에서 얘기 듣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매물을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입주시기가 되면 아파트 가격은 내려간다 뭐거래만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거래는 절벽이 다 아예 거래가 없죠 거래 자체는 2 3억 대의 실수요자 뭐 전세 있다가 아파트 구입을 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도 뭐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구입 하시면 안 돼요 예뭐3 4억이든 2 3억 아파트든 네, 전체적으로 모든 분위기가 내리고 있는 추세에 굳이 급하지 않다면은 그렇게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저한테 뭐 아파트를 뭐 구해 달라면은 얼마든지 구해 드릴 수 있죠 나와 있는 게 매물이 천지 빛깔인데 얼마든지 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지금 다 손가락 빨고 있고 요 유수에도 나왔지만 월세도 못내는 부동산들도 많고 투잡는 부동산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저도 마찬가지 사실 지금 부동산 전체적인 거래는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굳이 뭐 어떤 내 개인적인 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가는 사실상 그 손바닥으로 싸득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파트 문의는 지간하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정말 중요한 팩트가 있을 때는 그때 그때 한 번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수 기사도 뭐 읽으려고 하면 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는 걸로 해서 그냥 들으셔도 되고 저도 모든 기사를 다 읽어보고 그중에 괜찮은 기사들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기사들은 뭐 여기저기 저도 다 훑어보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뭐 수고를 내가 대신 할 테니까 그냥 뭐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좀 답답하도 뭐 자꾸 전화해서 좀 묻지 마시고 예 네, 정말 중요한 거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런데 대부분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급한데요. 막상 들어보면 안 급해요. 안 중요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쏘가리 하지 마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병안 생기도록. 예? 하트 때문에 병 생겨요. 병 생겨. 적당하게 하세요. 뭐든지. 뭐든지 꼽히면 안 돼요. 꼽히면. 우리가 뭐 꼽힌다는 단어들이 뭐 비어고 사투리고 이런데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됩니다. 보름이든 뭐든 낚시든 운동이든.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다치죠. 마찬가지 낚시도 그렇고, 노름도 그렇고, 폐가 망신하고 다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해야 되고,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되지, 그렇게 서 곱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일단 아파트 문의는 좀 자중하시고,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예, 네, 뭐, 다른 유튜브에 썸네일 보고 들어가셔도 뭐, 이래 보면 댓글 달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이 비단 제 영상만 보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보시겠죠. 근데 너무 그렇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볼 필요가 크게 없어요. 팩트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만 보고 대강이래 느끼고 있어도 되고요. 감이 옵니다. 감이. 아무튼 아파트 문이 어 제가 중요한 게 있으면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안절부절해서 전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